자 지금부터 리액트 개발 환경을 세팅해 보겠습니다. 자 리액트 홈페이지입니다. 이 홈페이지로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. 자그 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리액트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페이지로 왔습니다. 시간 있는 분들은 이걸 찬찬히 읽어 보시면 이게 잘 좋아요. 자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리액트를 어 시도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예요. 자 이거는 내 컴퓨터의 리액트 개발 환경을 세팅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스택플리츠라는 사이트, 아주 괜찮은 사이트인데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코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개발 환경을 세팅하다가 잘안 되시면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 컴퓨터에다 리액트 개발 환경을 세팅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메뉴에 보시면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. 자, 거기 내려가 보면 추천 툴체인이라는 게 있는데요. 툴체인은 여러분이 리액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편리한 도구들입니다. 자, 그 중에서 우리 수업에서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. 이름이 좀 특이하죠? 클릭. 자,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가 Create React a 의 GitHub 페이지고 여기에 홈페이지가 있네요 자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 앱의 사용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복잡해서 나중에 잘 쓰려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컴퓨터의 터미널에서 npx-create-react-app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담을 디렉토리 명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이 n p x 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node js를 까셔야 돼요. 자 node js org 라는 사이트를 오시면요 node js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. 자이 중에서 lts 라고 하는 버전을 설치하시거나 또는 현재 버전을 설치하시거나 뭐 어떤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. 저는 lts 를제 어, 컴퓨터에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자 저는 수업에서 Visual Studio Code라는 에디터를 쓸 겁니다 이 에디터의 사용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예, 수업 하단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일단은 프로젝트 폴더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, 자 여기서 폴더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React, App 여러분 React란 이름을 하시면 오동작할 수 있으니까 리액트라는 이름은 피해 주세요. 자,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폴더를 만들었고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저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터미널을 클릭해서 새 터미널을 클릭하면 명령어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어할 수 있어요. 자, 이때에 여러분이 node.js를 설치했다면 npx라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create React App 이라고 하면 npx라는 걸 이용해서 Create React App 이라고 하는 앱을 여러분이, 어,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에다가 폴더 이름을 적는데요. 우리는 현재 디렉토리의 개발 환경을 세팅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약속된 기호인 점을 찍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작동을 하는데 혹시 뭐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를 할까요? 라고 물어보면 설치하라고 예스라고 누르시면 되고요. 또 혹시나 에러가 발생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터미널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. 혹시나 여러분이 파워쉘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파워쉘이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그러면 커맨드 뭐 프롬프트라든지 다른 걸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껐다가 다시 키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만능 키 <웃음> 컴퓨터를 껐다가 키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해보셨는데도 안 되시면 우리 수업 초입에서 봤던 거 있죠? 예, 스택 플리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단 실습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, 설치가 다 끝나면 이런 메시지들이 뜨는데요. 자 여기에 npm start, 뭐, npm run build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자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npm start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자 npm start라는 명령을 치고 엔터를 치면 React 개발 환경이 실행되면서 코딩을 할수 있는 환경이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엔터. 자 엔터를 치고 잠시 기다리시면, 어,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거기에 샘플 리액트 앱이 뜰 거예요. 자, 근데 저처럼 이미 3,000번 포트에 어떤 다른 무언가가 동작하고 있다고 뜨면은 3,000번 포트를 리액트가 쓰는데 그 포트를 누군가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여기서 Y를 누르면 3001번이나 뭐 다른 포트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동작하게 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면 그냥 Y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브라우저가 켜지고요. 그리고 이렇게 생긴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뜨게 됩니다. 박수!